이 7번으로 어디까지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쳐볼게요 176m까지 갔고요 180m까지 갔어요 이런 느낌으로 치니까 지금 186m까지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내 몸이 딱 맞는 통나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그 통나무를 막 이기면서 몸을 쓰는 것보다는 통나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누군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골프스윙 하면서 나는 힘을 정말로 잘 빼고 싶다 그러면 절대로 팔을 펴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팔만 움직여 보면 전혀 힘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어드레스 때 힘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힘을 뺄 이유도 없죠 하나 둘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양동이 같은 박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물을 그냥 이쪽으로 퍼 나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어느 구간까지는 잘 펴지는데 어느 구간을 지나면 당연히 접어지는 게 훨씬 편하고요 다시 내려오면서 펴졌다가 다시 접어져야 되는 게 팔의 움직임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먼저 배우고 그 움직임 안에서 팔의 동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통나무 안에 들어와서 이 통나무를 내가 이, 밀면서 막 이기면서는 회전을 못할 거예요 그냥 통나무에 쓸려다니듯이 움직이면 돼요 자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숙여져 있기 때문에 내 명치가 오른쪽을 보면 이게 막 오른쪽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도 기울기가 생기죠 자 여기서 다시 제자리 그 다음 다시 왼쪽을 볼 때는 시선이 따라가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드는 게 아니고 기울기가 당연히 이렇게 생기겠죠 하나 둘셋자 뭔가 밀면서 가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 둘셋자 하나 만들고 자 여기서 팔을 피는 게 아니고 어깨서부터 손날까지 쭉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클럽을 잡아보는 거예요 오버스윙 되시는 분들도 몸을 많이 쓰거나 올려서 오버스윙이 아니고 몸이 그만큼 들리기 때문에 오버스윙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리버스 피버까지도 고쳐질 수 있는 움직임이 돼요 자, 통나무 안에서 하나 그 다음 팔을 쭉 늘린다 그 다음 여기서 그립을 잡는다 그 다음에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팔로우 스루로 넘어가는데 땅을 보면서 계속 가지 말고요 우리 앞쪽의 단면이 정확하게 같이 시선도 같이 보세요 보고 내고자 하는 타겟을 여기서 오른손이 이번에는 피는 게 아니고 어깨에서부터 쭉 늘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날개뼈가 접어지는 느낌이 같이 들어요 그 다음 여기서 팔로우 스루를 잡아 보는 거예요 자이 상태로 마무리 자 마무리 할 때도 저기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서 그냥 요거 헤드 저 위에 헤드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피니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자 왼쪽 날개뼈도 같이 접히는 느낌이 듭니다 잡아주고 마무리 자이 훈련은 빈스윙을 좀 많이 하면 좋아요 공치는 것보다는 빈스윙을 많이 하면서 좋은 기억을 많이 심어주는 게 좋아요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몸에서 멀어질 수 있게 늘려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공칠 때는 역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레깅이 걸리면서 우리 몸에 손이 가깝게 오면서 또 뿌려질 거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멀어질 수 있게 그 다음에 스윙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타겟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때 팔을 늘리면 늘리지 뻗으면 안 됩니다. 자쭉 늘려주고 헤드만 마무리.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와서 자 우리가 마냥 힘을 빼고 이렇게 움직이면 자 공은 잘 맞히지만 결국에는 거리를 좀 손해 보기 때문에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긴장감은 항상 있어야 돼요.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을 해드리면 이렇게 뭔가 쭉 피면서 코킹돼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면서 팔로스로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골퍼들을 제가 레슨하면서 좀 많이 봐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항상 팔에 힘을 빼지도 주지도 마라 팔은 늘려야 된다 그래서 늘린 걸 유지하면서 피니시까지 움직여야 된다 라고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채가 7번인데 이 7번으로 지금 7번이 176m까지 갔고요 치면, 자, 제가 공을 순간적으로 친게 아니고 뿌려준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180m 까지 갔어요. 7번인데. 자, 어디까지 가나 한번 계속 쳐보죠. 자, 내 몸은 통나무 안에서 움직인다. 팔이라는 거는 늘려놓고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오히려 접어지는 느낌으로 가져간다. 아유, 방금은 잘 맞았는데 약간 왼쪽으로 갔네요. 자,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치니까. 거리만 봤을 때는 지금 186m까지 갔습니다 7번 아이언인데 물론 저도 필드에 나가면 7번을 160m 이상 치지는 않습니다 정확도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팔을 여러분들이 자꾸 너무 타겟쪽으로 혹은 똑바로 백스윙을 빼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편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거예요 자 통나무 안에서 움직이면서 팔을 살짝 늘려서 이 텐션을 유지만 할수 있다면 무게감도 잘 느껴지지만 굉장히 스윙 컴팩트하게 칠수 있어요 컴팩트하게 치고 그냥 임팩트가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비거리만 봤을 때는 정말로 멀리 보낼 수 있는 골퍼가 될수 있다는 거죠 적은 힘으로도 그래서 양쪽으로 얼만큼 해야 돼요가 아니고 무한반복이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몸속에 좋은 기억이 저장되면서 공칠때 이 빠른 시간 안에 그냥 무의식에 나올 겁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 스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